사도행전 7세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도 두번째 내용 파수꾼으로서의 복음 전도자의 태도와 위기시에 함께 하셔서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전도사역을 하기 위해 일을 찾다가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아 만나서 함께 일한 내용과 그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차서 있게 증거한 것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역자가 일을 하는 문제와 전도의 일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 사역자가 보기에 또 자기 목이라도 내놓아 헌신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신에 매우 귀한 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신라와 디모데가 빌리뽀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그로 말미 아마 다시 일어나게 되는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 그리고 그일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잠시 연약해진 바울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 힘을 주스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일하게 하시는 내용 등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오늘 다 못보고요. 신라와 디모델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 본문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도라 밝히증 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대 너희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유대 아,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웃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떠나기 전에 빌립보와 마게도냐 지방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때 신라와 디모데는 그냥 놔두고 베레아의 그 약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거기까지 왔었는데 그 후에 신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와서 거기서 합류했다가 바울이 신라는 빌립보 교회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니까, 분명히,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는 디모델을 놔두고 왔잖아요. 혼자 왔잖아요. 신라하고 디모델을 놔두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온 거예요. 아덴으로 왔는데, 이제 대사로니가 교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다시 그 뒷모델을 보낸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 교회들의 소식이 궁금했고, 또 선교의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빌리뽁 교회에 도움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도 뭐 무조건 아무한테나 도, 도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뭐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극한 가난 중에서도 이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볼 믿음이 있는 자들, 그거 참 그들의 그그참 전생이 담 담긴 그런 물질들인데. 에 그런 거를 받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그 귀하게 쓰일 수 있다 생각에, 그거를 또 요청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그때 이제 베레아나 그 뭐, 아덴이나 지금 고린도에 와서도 사실은 그, 그 사람들한테 무슨 물질을 받아서 행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빌리포 교회 거기 아주 루디아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인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각기 갔던 그곳에서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빌리뽀 교회의 소식과 그 교회의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합류를 한 것입니다. 빌리뽀서 4장 15절 16절을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하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들에게 에. 아무튼 그런 도움을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소식도 전해주고 도움도 베풀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옴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교회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그들에 대한 칭찬이 널리 퍼지는 걸 보고 위로를 얻었으며 바울의 전도의 영광이 기, 영광에 기꺼이 동, 동참하여 극한 가난 중에라도 선교비를 아끼지 않고 보내준 교회 의 사랑에 많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힘을 얻는 것은 그런 거죠.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한 사람들이 참 그들의 믿음이 소문나 보세요. 그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역사의 현실 속에서 분명히 그 행동을 보이잖아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그 그 믿는다고 하는 것들 행위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문이 나는 거죠. 아, 어느 교회 누가 누가 참그참 그참 극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헌신한다. 그런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슬프기도 하겠지요. 단순히 자기가 수고한 교회가 외형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하며 움직여 나가니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높이 대신 주님의 약속대로 복음의 능력이 각처에 퍼진 결과를 생각하고 그런 위로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걸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기가 받는 환란 중에 그 환란이라는 게아 저들의 위로를 위로가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어 그런 걸로 참 위안을 삼는 거죠. 이게 이제 위로는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위로는 사실은 서로받는거지 고린도 후서 1장 그 4절 거기도 조금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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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앓미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에 함몰되고 짜부러들지 않고 이제 그 고난을 능히 헤쳐나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며. 이제 그걸로 형제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런 동일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앞선 사람들이 위로받으니까 자기도 위로받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주고 위로받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뭐 살든지 말든지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개의치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 그냥 행복과 영광에만 눈이 번해 가지고 자기의 현실적인 안위와 쾌락에만 눈이 번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신앙이 어리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신앙이 갓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태도가 보이면 먼저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본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 먼저 믿었다고 하고 신행이 형편없으면 그거는 참 괴로운 일이죠 아무튼 아그 디모데 신라가 돌아와서 거기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지금 생활비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힘겹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 보냈던 그런 일군들의 마게도니아와 그, 저 그, 빌리포 지역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에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니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식들 중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의 움직임과 재림에 관한 그릇된 사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감당치 못할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또 대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이제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늘그 주님의 종말만 곧, 뭐, 올 텐데, 무슨, 무슨 일하고 있어. 우리가 그냥,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있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대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예, 그런,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뿌짚고, 뭐, 사실은 나중에, 예, 그들의, 그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얘기도 하긴 하죠. 뭐 복음이 가도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끝까지 대적을 하기 때문에 뭐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바울은 뭐 사실은 전할 걸다 전하고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그래도 대적해요 비방하고 그 말씀이 그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을 안 고치고 자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절대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주 높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방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비방하고, 예, 시기하고, 아주 대적하고 어 그럽니다. 이제 그런 거 별로, 이제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고. 지금 바울도 그런, 똑같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세속 정부들, 이런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거든요. 예.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똑같아요. <웃음> 괜히 험 험뜩, 흠, 흠, 흠 뜯고 이제 깎아내려가지고 아주 그의 가르침을 묵살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의 존재를 묵살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을 높이려고, 대, 대접받고, 대우받고 계속 그,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자들은 뭐, 항상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알미니안들은 그런 사람들도 가르쳐서,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 <웃음> 어쩌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은 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음이 가는 곳 항상 적대 세력들의 활동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웃음> 어쨌든, 바울은 그들의 그런 깊은 소식과 선교비 지원 등으로 큰 도움을 받아, 이제까지 해온 대로의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혔나? 그것도 아니고, 뭐, 신비하게, 뭐, 가만히 있었는데, 벼랑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와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인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이성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가지고, 뭐,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가지고뭘 그렇게 한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의 동사형은 재귀동사, 중간태의 그, 그, 시인데요 계속상의 미완료 시상이에요, 시상. 그리고 기동상이라는 그런 미완료 시상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게 계속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긴박성과 간절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바울이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 이제 헬라어 법으로그 중간태로 그렇게 말한 것이 긴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그그 그 일을 아주 역동적으로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금물 증거하는 일에만 정신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매달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여러분들도 뭐 일해보시잖아요. 일해보면 그 일한 것에 영향을 얼마나 받습니까? <웃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하고 뭘볼때그 영향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일, 그,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바, 바울이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됐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한가하게 놀려고 한건 아닙니다. 예레미아 선지자가 가졌던 뜨거운 심정을 바울이 그렇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아 20장 9절하고 23장 9절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 23장 9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와와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그 말씀에 참 붙잡혀서 살아가야 돼. 성도들이나 목사도 마찬가지. 죠 타성에 붙으면요, 이게 다 아는 거, 또, 또, 또 듣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릅니다. 아무리 그 연구한 사람도 다음에 볼 때는 또 그거 못 봤던 걸또 보는 거예요. 그 깊이를 또 보는 거예요. 그 넓이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하죠. 이만큼 아는 것 가지고 깨달는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아주 그 아주 못된 거죠. 교만하고 못된 겁니다. 이제 진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오늘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그런 분이 평이하게 말을 썼다 할지라도 그 내용 안에는 엄청난 깊이, 그 넓이, 높이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 말씀을 또 봐도, 또 봐도 또 좋고, 또, 더 즐겁고, 또 기쁘고, 또 헌신하게 되고. 저 그냥 여기 지금 꼭술 취한 사람 같이 그렇다고 그러고. 뼈가 떨린다고 하는 표현도 썼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냥 이 말씀이 감동이 되면, 와, 너무 좋은 거죠. 떼굴떼굴 둥글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게 이제 뭐, 뭐, 그 없는 걸 일부러 뜨겁게 불, 불질러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뭐 괜찮아서 그런 일을 받는다? 그래갖고 높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 사도보다 작고, 성도보다 작은 자라. 이큰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조금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거, 그것도 뭐 자기가 연구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걸 가지고 다른데 가서 뭐 선생 노릇하고 그거하고 싸우 그런 그렇게 하는 게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진짜 그왜 일반적으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상하게 된그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이 그렇게 속세여도 그거에 일일이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주님께.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뭐그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또 다윗이 압살롬이 그 반역했을 때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자기가 지금 그 바세바 사건으로. 그, 충신, 우리 아를 죽인 것 때문에, 일생, 그,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은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죄인이거든요. 우린 죄인이에요. 누구를 그래서, 누구의 허물을 보면, 흠뜯으면 안 됩니다, 사실. 흠뜯는 사람들은 자기 흠물을못 보는 사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게 뭔지 예, 그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주에도 보았지만 일방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털을 닦는 작업을 했는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죄책과 그 오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의 율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선을 추구하게 하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에 의한 행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그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 믿음으로 회개를 이루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통일되고 완전하게 될 사회 등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차례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소재가 되는 내용.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배경, 그그 그, 그 어떻게 완성됐는가. 그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그다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가.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세히게 그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도 이제 저기 뒤에 우리 김지학 선생님 지난 고백의 내용을, 일, 지난 1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본인이 정리하셔가지고 소감문도 써오셨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걸 보면 하, 확인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냥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보내가지고 저절로 그런 지식이 나오고 그런 고백이 나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아니면 못살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고 이웃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고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그건 누가 가르쳐서 입에 넣어 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아서 있게 잘 배우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정리하면서 붙잡혀가지고, 그런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을, 저 참, 저도 그 읽으면서 아주 뭐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 말하기가 좀 그렇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저희 아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음. 그런, 그런 일들이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경험되어야 돼. 성도들 뿐만이 아니야. 목사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주께서 결과를 내시는 걸 보면 위로를 받는 거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튼, 바울이 그 말씀들의 실체들을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간절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혀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일을 하면서 물밑작업을 되는 기초작업을 하다가 이제는 하던 일도 중단하고 전적으로 눈에 보이게 실제 구조물들을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속한 것입니다. 구약에 예표되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예수이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뭐 49장 8절로 10절 이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또그 49장에서는 유다의 호를 그 잡을 그런 메시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큰 선지자, 뭐 17장에 15절, 17장 15절에서는 왕으로, 너희가 왕에 대한 생각이 나거든, 그 왕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 18장 15절에서는 큰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이제 나, 나와 같은 큰 선지자.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뭐 저기 뭐 이만이나 무슨 뭐 제임에서 이런 가짜들이 아니고요. 예,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성소을 건축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고 1편 110편에 보면,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건데, 그 다윗이 그 자기 주의 우편에 계신 주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분.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여인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게 다 예수님과 오실 메시아 또또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53장 또스가리아서 11장 12절 은3 0에팔먹그그 은사한 에게팔 팔일 그, 그, 그 메시아 말라기 4장 2절 그 의로운 해같이 오실 메시아 등등의 말씀에 성취자로 오신 그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토이시며 또 그분은 창조주이실뿐만 아니라 구속주이시고 장차 심판주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죄책과 죄의 오염에 빠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성경의 약속대로 그렇게 죽으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이야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강설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와, 아, 예수를 와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을 선포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웃음> 2장 에, 22절부터 36절 그, 얼마나 이게 베드로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성신의 감동하에 그 그리토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함축적으로 뭐 일, 읽으면 이거 1분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없었으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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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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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토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의 죄를 다지져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찔려가지고 그걸 어찌 알고? 어찌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관점에서 높이 되신 예수 우리도의 인격과 사역이 과연 어떻게 약속이 되고 어떤 경로로 성취가 되는지를 차서 있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한가하게 전파한 것이 아니고 긴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은혜스러운 구속 역사 성취의 한 시점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역동적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증거한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대강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르쳤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 25절, 그리고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요 내용까지 사실 다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계속하고, 요것부분만 제가 읽고 오늘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에 자기가 붙잡혀서 그 성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만 증거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헬라의, 헬라인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기계적으로 붙잡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하에그리또 안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적 경륜에 대해 몸소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빈틈없이 긴박성을 가지고 증거했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대적하는 거죠 아, 유대인들은 이런 복음을 듣고도 대적해요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들어요 예,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유대인들의 대적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온 그 제자들의 그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이전에 일에 매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형제들의 약한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았사옵나이다. 바울이 자기 이성의 꾀로 무엇을 한게 아니고 자기의 그죠 자기는 빼버리고. 신비한 감정에 휩싸여서 뭘한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해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다옵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적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저들을 떠나 이제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되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또 회개하는 믿는 자들, 유대 믿는 자들과 하나가 돼서, 또 고린도 교회를 어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 것을 저희들이 이 보게 될 것이 없나이다. <웃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성신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사로잡혀서 늘 겸비한 마음에 에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만 힘써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